왔군요. 어디쯤이신가요? 맥스크로비에다 와가고 있어. 그런데 좀... 계획을 바꿔야 할것 같아. 입구에 차원정들이 너무 몰려있어. 뒷문으로 돌아서 갈까 하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방금 텀은 뭐야? 전혀 안 괜찮은 거 아니야? <웃음> 지쳐서 그래요. 얼른 돌아가서 쉬고 싶네요. 그래, 돌아가자고. 중개인 꼬마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잠시 후에 뒷문에서 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일이라면 이미 생겼는데 말이죠 피를 너무 흘렸는지 눈이 가물가물해요 이래서는 코앞의 관역도못 맞추겠는데 뭐 그때는 마음의 눈으로 쏴야죠 도와주실 거죠? 방울씨? 좋아요. 대탈 출국을 시작해보죠. 세계 당기듯! 도와주지요 아! 비켜! 타이밍을 맞춰보죠. 거세했요 하더이 살짝 어지럽게 한번더내리 같이 빙글빙글 올려 주고, 슬퍼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보내주면 안될까요? 알아요 팔좀 쉬려고 물어봤어요 딱한번한 한 번만 시위를 당길 수 있으면 돼요 그한 발에 독을 담아 깨뜨려 드리죠 <웃음> 독에 물 드세요 둘이서 하나예요 어디 피해봐요 이끌지며 떨고 어이 도착했어 이쪽이야 지금이에요 맹독 충전 최대치로 가라 뭐, 뭐야 너무 약하잖아 화살 한 발로 뭘 어쩌겠다고 차원종이 괴로워하고 있어 저토록 고통스럽게 바닥을 구를 정도로 화살 그 화살에 대체 뭘한 거야? 담았어요 모든 걸 부식시키는 독을 아. 자제하려 했는데 결국은 쓰고 말았네요 저수지가 알면 싫어 어이 이봐 정신 차려 눈좀 떠봐 에리 주리 역시 그독 오빠를 독살할 때쓴왜 그러시죠? 호, 혹시 살려주시는 건가요? 괜히 희망구문 하시려는 거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놓아드릴게요 대신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제 맹독을 과하게 맞아 시체조차 남지 않게 된거죠 그러니 이후로는 숨어 사셔야 할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평생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연희를... 내 동생을 다시 볼수 있다면? 좋아요 어서 가보세요 최대한 물가를 통해 움직이세요 그 외에 남는 흔적은 제가 치워둘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그런데 어째서 도와주시는 거죠? 들키면 집행자님도 위험하실 텐데... 우울해서요. 네? 이 이상 우울해지기 싫어서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슬퍼하는 유가족을 보는 것도 이제는 싫어졌어요. 단지 그 뿐이에요. <웃음> 또그 꿈이네요. 그동안은 한 번도 꺼본 적이 없었는데 방울씨 혹시 당신인가요? 그때의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게? 역시 그랬군요 기왕이면 이유도 알려주실래요? 이대로는 뭘 위해서인지 에리야! 일어났구나! 아, 이런 숨어버렸네요 하여간 쑥스러움쟁이라니까요 몸은 괜찮아? 괜찮아? 벌써 일어나도 돼? <웃음> 그럼요.. 한숨 자고 났더니 다 나았어요 <웃음> 바보야! 기절할 때까지 싸웠으면서 다 낫기는 무슨.. 피도 많이 흘렸어.. 밀수업자가 데려와 주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거야 밀수업자라면.. 방금몇씨 말이군요? <웃음> 음.. 마침 저기 오고 있네.. 안 그래도 너 깨면 부르려 했는데.. 어이 밀수업자! 이쪽이야 이쪽! <웃음> 뭐.. 뭐야? 노려보기만 하고 가버리네 내가 뭐 잘못했나? 저수지가 아니라 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방울 씨도 그런 꿈을 응? 무슨 꿈? 그런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나갔다 온 다음에 하기로 해요 나가다니 어딜 어딜 또 나가 멕시코 로비 거기와 연결된 지하수로예요 실은 아까 통신했을 때 그곳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뭐? 깊이 안 내려갔다며 미안해요 안 그래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피해 다녔다는 것 치곤 부상도 심했었고 야 에리 너또 숨기는 거 없어? 있으면 지금 다 말해 찾았어요 안개 발생지 지하수로를 헤매다가 만났죠 플로프와 에너벨을요 뭐? 옷 새로 하나 지어줄게. 개들은 찾아봐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저수지와 막 통신을 끊고 난 다음이었어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내려왔던 길을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 왜 그래요? 방울씨? 이쪽에서 안개가 흘러오고 있다고요? 확실히 농도가 짙어지고 있네요. 방호복 없이는 저도 오래 있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앞에 있다는 거겠죠 안개의 주인인 플로프가요 세계방기대 미끄러지면 솔트 신나게 춤춰보죠 활란하게아직요 <목> <목> <목> <목> 어디 얼마나 가지한번더 <목소리> 앞뒤 좌우로 올려치고 깨끗한 고나 커볼게요. 흐트러지면쏠게요나 다시 요워 같이 빙빙빙 퍼가볼게 빠냐 현란하게 예상대로군요 플로프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 역시나 에너벨이고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곧완성될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만연할 실험장이 말이죠 실험장? 그게 무슨 <웃음> 칭찬받았다 나 도움됐어? 그럼 이제 우리 친구 맞지? 친구? <웃음> 그럼요 친구 말고요 당신은 정말 든든한 동맹이에요 자 그러니 계속해주세요 우리의 돈독한 우정을 위해서야! 응! 어, 맞게만 줘! 대신 다 끝나면 나랑 놀아주기야! 어, 플로프... 여전히 모르고 있군요. 그런 건 친구가 아니에요. 이대로는 몹쓸 짓에 이용만 당할 것 같은데...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죠, 기계씨? 응? 어? 이 냄새... 내가 아는 냄새인데 친구... 물방울 친구야! 이전에 갇혔을 때 맡아봤어! 찾았다! 거기 숨어있었구나! 그러지 말고 이리 와! 우리랑 같이 놀자! 아!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나요 동맹? 이리로 오지 못해요? 초신성 발더없게더 세게! 잡히고 말았군요. 어라? 너 지쳤어? 많이 느려졌네? 원래라면 방금 내 꿀밤도 피했을 텐데 혹시 약해졌어? 망가지는 거야? 안되는데... 그러면 친구가 아니게 되는데... 왜요? 저랑 친구가 아니게 되면 곤란한 거요? 모, 몰라... 모르겠어... 곤란... 곤란한 거? 뭐라나요 아, 아, 아. 동맹? 그러다 놓치겠어요!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럼 제가 모르모트를... 싫어... 이대로 안녕하긴... 싫어! 너... 놓아줬어? 대체 무슨 짓을... 가! 어서 가서 상처를 치료해! 다른 친구는 찾기 싫어! 너하고 오래오래 놀 거야! 플루프... 당신... 플루프... 그거 혹시... 내 이름이야? <웃음> 마음에 들었어... 앞으로는 날 그렇게 불러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친구야. 약속한 거다? 역시 저 여자는 악마야. 우리 오빠를 독살한 원수라고. 아무리 클로저인 척해도, 사람들을 구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어차피 나는 악당. 양심 따위는 갖다 버린 지 오래야.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겠어 오빠의 복수만 할수 있다면 어... 그말 사실인가요? 아, 목소리가 차인 무전기에서 어떻게 지금은 전파방해 중일텐데 응? 뭐야 모르고 쓰고 있었어요? 전파방해를 무효화시키는 장치 그쪽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용 ECCM인 것 같은데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래. 한기남씨한테 빌린 걸 잊고 있었네. 그래서? 넌 누구야? 당연히 인간은 아닌 것 같고. 에너벨 당신들은 절 그렇게 부르다군요 톱니바퀴의 군단에서 파견된 함선의 지휘관이에요. 그나저나 당신.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요. 나의 모르모트. 당신들이 엘이라고 부르는 인간말인데요. 오빠의 원수라고 했죠? 죽이고 싶은 건가요? 그건... <웃음>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몸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랍니다. 마침 쓸만한 무기가 있거든요. 저희 군단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녀석으로요. 그러니 생각이 있다면 지하수로로 와주세요. 모르모트도 찾아올 테니 그때 같이 오면 되겠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접선은제 쪽에서 할 테니 계속 휴대용 ECCM을 가지고 있어주세요. 잠깐! 나는 받아들인다고! 젠장히... 멋대로 끊어버리기는... 망할 차원종...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어. 그딴 뻔한 수에 내가 놀아날 줄 알고... 알아... 알고는 있지만... 밀수없자 방금년이야.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 이후엔 지상으로 도망쳐서 방금년씨와 합류한 거였고요. 그... 그랬구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럼 그 차원종 플러프가 도와준 거야? 엘리 너를 친구라고 생각해서? 네. 여러모로 곤란한 아이예요. 너무 위태로워서 내버려둘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다시 지하수로로 가겠다는 거구나. 에너벨이 플러프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지? 네. 뭐에 이용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가봐야 할것 같아요 가는 김에 플로 푸어했던 약속도 지키고요 아 너도 정말 지극정성이다 아무리 친구를 위해서라고 해도 거기까지 아냐? 거기다 걔, 널볼 때마다 목숨을 노린다며 말만 친구지, 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 아냐? 그러니 가서 제대로 알려줘야죠 저수지가 제게 알려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 뭐야 그렇게 말하면 더 화를 낼 수도 없잖아 알았어 더는 말리지 않을게 대신 절대 무리하지 마 알았지? 그래야 플러프도 돕든지 말든지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동안 나는 네가 입을 옷을 새로 만들고 있을게 지금껏 많이 찢어지기도 했고 안개도 잘 막아주지 못하니까 고마워요 저수지 사랑한다 말해도 될까요? 됐거든? 남은 걱정하는데 실없는 소리나 하고! 갈 거면 빨리 가기나 해. 지하수로는 멕스코 로비 쪽으로 해서 갈 거야? 그쪽은 안 돼. 차원정들이 바글거려. 몸도 상하지 않은데 싸움은 피해야지. 다른 데에 있는 지하수로 입구로 가. 한기남 씨한테 위치는 들어뒀어. 거점에서 가까운 입구가 있다니까 내가 데려다줄게. 밀수없자 그거 알아보러 간 거였어? 난 또... 그것도 모르고 아까는 왜 그러나 했네 툴퇴거려도 걱정해준 거구나? 고마워 이 빚은 꼭 갚을게 됐어 나는 그저 날 위해 가는 것뿐이니까 떠날 생각 없어 당분간은 내 심하잖아? 아주 그냥 한가득이네 이래서 들어갈 수나 있겠어? 저도 그래서 방호복 걸친 거예요 맨몸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방금련 씨도 무리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입구까지 안내해 주신 걸로 충분하니까요. 길은 찾아서 갈수 있고? 전에 내려왔을 때랑은 다른 데잖아. 괜찮아요. 방울 씨가 다 알려줄 거예요. 플로프가 안개를 만드는 만큼 안개의 농도가 짙은 곳으로 가면 돼요. 그래? 그러면 힘내고. 네, 방금련 씨도요. 갔나...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차원종이 한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오더니 이러다 바람맞으면 우습지도 않은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통신기가 그 녀석인가? 에 그래요! 에, 너, 벨, 이랍니다 약속대로 와주셨네요 인간 휴대용 ECCN도 켜주고 참 잘하셨어요 아휴, 시끄러, 차원종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니 본론부터 말해 그 쓸만한 무기라는 거어디어 이제 와서 농담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럼요. 제 언어팩에 거짓말을 하는 기능은 없답니다. 무기는 직접 만나서 건네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주는 좌표로 오시겠어요? 허튼 짓 하려는 건 아니겠지? 만약 날 속일 생각이라면 <웃음> 그거야말로 농담 아닌가요? 당신 같은 인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는걸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는답니다 왜냐구요? 이유 일적이잖아요 모르모토와 직접 싸우는 것보다 인간으로 방심시킨 다음 기습하는 게 훨씬 편한데 말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호의를 받아들이세요 미져야 본전이라는 거네 실패해도 내분을 일으킬 수 있어 좋다는 거고 오! 인간치고는 머리가 돌아가는데요? 일부러 접촉한 보람이 있어야 젠장 끝까지 우습게 역기기는 하... 알았어 지금 갈 테니까 차원정들이나 몰려놔 <웃음>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럼 잠시 후에 봐요 인간 세계 당기들 고발! 같이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 꿈을 따라서 하아 기가 내리듯! 둘이서 하나예요! 같이 얼마나 파관리지 볼까요? 어디 피해봐요! 흑. 빵야! 응. 이 흐름을 오, 따라서! 흠뻑 저 녹여요. 여기는 다시 와도 미로 같네요 방울씨, 우리 제대로 찾아가는 거 맞겠죠? <웃음> 미안해요. 확인차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나저나 방금연씨는잘 나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입구 근처라 별일은 없으셨겠지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연씨가 아직 남아계시다고요? 그쪽이... 에너벨인가 보네 네 그러는 그쪽은 반금년이고요 아그 인식명 말인데요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서 검색해봤거든요 보니까 오래된 이야기에 나오는 악녀의 이름이더라고요 왜 그런 걸 인식명으로 택했나요? 아님 누가 강제로 지어준 건가요? 강제는 무슨 그냥 이름 뒷글자가 같아서 쓴것 뿐이야 됐으니 무기나 넘겨주고 끝내 너랑 수다 떨 생각 따위 없어 흥 그래요 번거로웠는데 잘 됐네요. 그럼 바로 남겨드릴게요 짜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웃음> 방금 뭐가 내 몸으로 들어왔어? 나노 로봇들이에요. 당신이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아이들이죠. 너무 꺼림칙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특정 대상에게 나노테크 코팅... 어... 베리어를... 생성시키는 것뿐이니까요 원래는 제 동맹의 오염 수치를 낮추려고 만든 거였는데 아무래도 괘씸해져서 말이죠 허구한 날 친구 타령만 하고 멋대로 작전을 무시하기나 하고 그래서 벌을 줄겸해수해버렸어요 어디 실컷 고생 좀 해보라지 어, <웃음> <웃음> 이식 완료? 그쪽과 나노로봇들의 생성이 좋은가 보네요 여하간 이제부터 목표를 지정해 활성화시키면 나노테크 코팅이 해당 대상을 포박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저한테는 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저희 군단 한정으로 프로텍트가 걸려있으니까요 <웃음> 그러니 그 아이들은 당신의 원수에게만 겨눠주세요 포박용이라 목숨까진 빼앗지 않으니 꼭 제가 있는 곳에서 사용해주시고요 그러면 뒤는 알아서 처리해드릴게요 우리 같이 모르모트에게 죽음을 안겨줘봐요 아 기대되네요 과연 어떤 공포의 표정을 목격할 수 있을지 젠장... 진짜... 뭐 이런 미친 기계가... 아니... 나도 별반 다를 건 없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 여기 루피에요! 에이 파도를 바짝 따라오세요! 가볼게요 비가 내리듯! 더 세게. 이 으 마음까지 태워주지. 이 흐름을 따라서! 윽 <웃음> 플로프? 그 모습을 다시 오염 위상에 뒤덮였군요. 그때처럼 되돌릴 순 없는 건가요? <웃음> 안 되는군요. 이대로 싸울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째서, 그때는 분명. 에너벨이 정화를... 어? 그러고 보니 에너벨이 안 보이는군요. 어디로 간 거죠? 여기 늪요잘 따라오세요. 야! 거기 서! 거기 서, 친구야! 말 들을게.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니 두고 가지 마. 말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안개 검은 안개가 플로프로부터 오염 위상 오염 위상이 안개에 깃들어 있어요 설마 애노벨이 당신으로 하려던 게 <웃음> 눈치채는 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동맹이 만든 오염 위상의 안개는 이 넓은 지하수로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리고 저는 작동이 멈춘 수로의 환기구를 다시 돌리고 왔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환기구가 빨아들인 안개는 어디로 배출될까요? <웃음> 정답은 당신들의 거점 그것도 안개를 차단하던 위상력 억제기의 안쪽이랍니다 안돼 멈춰요 에나벨 <웃음> 좋아요 그 표정 아주 좋았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타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게 어딘가요? 여하튼 이것으로 완성됐어요 다양한 죽음의 공포가 펼쳐질 실험장이야 당신 지옥에나 떨어지세요 어이쿠 무서워라 뜻대로 안된다고 화풀이를 하시네요? 이렇게 화살이나 날려도 괜찮은가요? 당장 돌아가서 대피를 시키는게 나을텐데 어라? 말하자마자 도망쳤네요? 아 앞에 화살은 견제용으로 썼던 거군요 역시 상황 판단이빨라요모러 못해. 하지만 이대로 보내줄 수야 없죠 당장 쫓아가세요 동맹 <웃음> 미안해 친구 저... 뭐, 뭐야 야아오자자자자웬은은안여안분라면분여러서 안개, 차단되어야 할 텐데. 설마. 거점의 위상력 억제기가 고장난 건가? 아니 아니야 이건 억제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거점 안에 환풍구야 그쪽에서 안개가 들어오고 있다고 비로마그 그 망할 차원정 놈 뒤로 이런 짓을 꾸미다니 괴로워 아빠 아빠 나는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 이러려고 그 차원전과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였나? 내가 오빠의 원수를 갚으면 결국 늦든 빠르든 모두. <웃음> 이럴 게 아니라 일단 피해야 해. 이 사람들은 늦었어. 도망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방호복을 입었다면 모를까. 맨몸으로는 이 안개를. 아, <웃음> 안 돼!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죽으면 안돼요 더이상 아무도 죽어서는 어, 저희는중개인 꼬마와 같이 있었던 그런가 방호복을 입고 있었구나 혼자라도 무사해서 다행 다인... 어이 잠깐 꼬마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어 그게 이분께 방호복을 드리려고... 그렇다고 네 방호복을 벗으면 어쩌자는 건데! 너까지 당했다간 이도저도 아니게 되잖아! 그치만... 그치만 이대로 놔둘 수는 도와야 해요! 살려야 한다고요! 오빠라면 그랬을 거예요! 오빠도 나를... 모두를 구하려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 오빠처럼... 아... 괜찮아요... <웃음> 아! <웃음> 미안... 갑자기 때려서... 그래도 정신 차려. 네 오빠도 네가 이러는 거안 바랄 테니까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을까? 기껏 구해준 보람도 없이 죽으려고 한다고. 다, 당신이 뭘 알아요? 우리 오빠에 대해 뭘 한다고? 모르지. 그런데 그건 알아. 지금 네가 하려는 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 <웃음> 오빠처럼 되고 싶은 거라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은 거라면... 적어도... 이네 오빠가 구한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지. 내 말이 틀렸어? 그렇다면 사과할게. 아, 죄송해요. 잠시 제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흥분해서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게... 그래서? 이젠 뭐부터 해야 할지 알겠어? 네, 일단 대피소로 가서 여분의 방호복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아직 대피 못하신 분들을 찾아 나눠드려야. 그래. 훨씬 낫네. 얼른 가서 그렇게 해.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웃음> 네. 그럼 다녀올게요. 충성이에요. 정말 훨씬 낫네. 나같은 못난 동생보다는 이래놓고서 뭐가 잘난 듯이 훈기를 인간! 들리나요? 모르모트를 그쪽 입구로 몰아가고 있어요 슬슬 준비하세요 때가 되면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요 그래 가야지 이성적이지 못하게 자기 만족이나 알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크흐 <웃음> 벌써 쫓아왔나요? 친구야, 하지마. 나랑 놀자. 보내달라고 말해도, 소용 없겠군요. <웃음> 나요, 여긴, 늑대예요 슛! 으 에잇! 빵야, 신나게 춤춰보죠. 독에 물 드세요. 마음까지 키워주지 하도이 박차고 슛! 더 세게! 약 부탁해요 방울씨 물방울이 내얼굴에 너무해 왜... 그렇게 나 나랑 놀기 싫어 미안해요 서둘러 가야해서요 지금 이러는 동안에도 거점이 한개로 밥 비, 정, 세개 당기더냐? 하도는 삭차고, 지게요 이라 잘 따라오세요! 같이 딩글딩글! 더 볼게요! 이한번 더! 더 세게! 이한뻑두 개요! 두 개, 물두 개요! 울 어디? 뒤에 봐요신성 폭발! 흠뻑 적셔요? 뻔해요! 뻔하다고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좀 다른 길로 돌아가지 그랬어요? 최단거리로 갈 생각만 하니 동선이 다읽히잖아요 비켜 거기서 비켜요 아, 그 절박한 목소리 다시 들어도 짜릿하네요 더 절망하세요 더! 당신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테니까 비켜요 그 마음까지 틀어주세 둘이서 하나예요 하아 내게 당기듯 앞뒤 차우르이 흐름을 따라서 비가 내리듯 지키고 싶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지옥에서 돌아왔답니다 앞뒤 좌우로 신성 폭발! 잘 따라오세요. 이 흐름을 따라서! 전란하게! 아! 아! 비가 내리듯 어지럽죠? 아! 여긴 루피예요. 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간이 죽었을까요? 이미 돌아가 봤자 늦은 거 아닐까요? 지켜야 할건 전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쓸데없는 힘 낭비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 어? <웃음> 화나셨어요? 화살들이 매서워지는데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의 저격은 이곳에서 무용지물이니까요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는 거리를 벌릴 수도 없고 강한 한방을 날릴 시간도 벌수 없죠 대당초 하수관 거에 털을 잡았던데는 그런 이유도 있었답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또 타임 오버! 더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졌네요. 늦어서면 열심히 달려왔어 친구야. <웃음> 수고하셨어요 동맹. 역시 벌을 줘야 말을 잘 듣는 타입이었군요. 오염 위성 때문에 많이 힘들죠. 괴롭죠. 다시... 제가 오염수치를 낮춰주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어디 쓸모를 증명해봐요 이번에야말로, 모르모트를 쓰러뜨려보란 말이에요. 알게, 알 테니까, 이 고통을, 제발, 플로프여기 그 루피에요. 펴주세요. 둘이서, 하나에요. <웃음> 지키고, 싶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은 세게 당기들 앞뒤, 좌우로, 어지럽지? 이 흐름을, 따라서, 오? 올려치고, 깨끗고, 둘이서, 하나요 비켜요! 응. 세게 당기들 날아가세요! 세게! 뭐, 뭐야, 이 진동은... <목소리> 세상에, 이미 시작했잖아... 무슨 싸움을 저렇게 사... 도저히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야. 휩쓸리기만 해도 뼈도 못 추리겠어. 응? 왔군요, 인간! 그쪽에 숨어있는 게 당신이죠? 용케도 발견했네. 저렇게 정신없이 싸우면서... <웃음> 이 정도 멀티태스킹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늦지 않게 잘어졌어요 슬슬 모르모트도 지쳤을 테죠. 조조함도 그게 다랬을 테고요. 그쪽으로 살짝만 귀를 열면... 의심하지 않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당신이 나타나는 거죠 당황하겠지만 적이라고는 추후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로부터 당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빈틈을 보일 때 네가 건네준 포획용 장치를 사용하란 말이지? 손가락으로 겨누고 총을 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이미 나노로봇이 알려줬나 보군요 그럼 더 말할 것도 없네요 바로 작전 시작을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에리를 저 클로저를 쓰러뜨리면 그이후에 나나 거점의 생존자들은 어떻게 되지? 아! 그래요! 궁금하실테죠? 왜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나 했어요. 하지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주위에서 얼마나 죽어나가든 당신만은 무사할 거예요. 체내에 주입된 나노로봇들이 안개를 차단해줄 테니까요. 저희의 일을 도와준 대가예요. 영광으로 알도록 하세요. 하.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너도 역시 차원종이구나 덕분에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졌어 아 어? 그래요? 사라졌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쪽으로 모르모토를 보낼게요 기대하고 있으니까 잘해주세요 3, 2, 1, 바로 지금이에요 <웃음> 방금면 씨, 당신이 여긴 왜 왜긴 왜야 네가 내 오빠의 원수라서지. 집행자 주엘이. 과거에. <웃음> 성공이에요. 제대로 작동했어요. 이것으로 골칫거리였던 모르모트가. 어. 뭐예요? 왜 모르모트가 아니라 당신이? <웃음> 나노테크 코팅 세트. 대양의 해수 도포 시작. 오염 수치 하락 보고. 8 7 73, 61, 49. 정화 완료. 대상의 의식 각성. 이제 안 아파. 아, 이, 이런. 이 설마 처음부터 동맹 쪽을 노린 건가요? 어째서 분명 회유되었잖아요. 그 편이 생존을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합리적이었을 텐데. 하, 헛똑똑이가 인간에 대해 아는 척은 다 하고선. 정작 중요한 걸 모르네 인간은 말이야 기계가 아니거든 정답을 알아도 오답을 고를 수 있는 족속이라고 지금은 생존이나 복수보다도 널 엿먹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시 방금연씨 역시 하등한 인간 따위 손을 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귀찮더라도 직접 내 손으로 했어야 하는데 정말 번거롭게 해주시네요 대가로 당신 체내의 나노로봇들을 폭주시켰어요 죽을 때까지 실컷 고통받으며 괴로워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은 최종 페이지로 갈 수밖에요 샘플이고 뭐고 깡그린 날려버리겠어요 어디가 어, 친구야 날 두고 가지마 친구는 무슨 동맹도 되지 못하는 반푼이가 예 어. 여기는 언니? 유미 언니! 정신이 좀 들어? 미니야? 하... 여긴... 거점이 의류실이구나... 내가 얼마나 기절해 있었니? 이러는 동안에도 계속 안개가 퍼졌을텐데... 괜찮아! 이제는 걱정하지마! 클로저님이... 에리씨가 해냈어! 안개의 원흉을 붙잡았다고! 덕분에 거점 주의 안개도 사라졌고 안개에 피해를 받던 사람들도 원상태로 돌아왔어 언니도 그래서 깨어날 수 있었던 거야 상처 부위에 안개가 들어가서 위험했었거든 그.. 랬구나 모두에게 폐를 끼쳐버렸네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일어나야 에씨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허어! 일어나지 마!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의료실이 있기는 한데.. 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왜? 어디 다치기라도 하셨니? 에리씨도 다치셨지만 같이 갔던 다른 분이 더 중상이라서 방금 연시라는 분인데 정도연 박사님이 상태를 봐주고 계셔 다친 곳이 있나요? <웃음> 어두워 난 분명 쓰러져서 나노로봇들이 폭주를 일으켜서 설마 죽은 건가? 그럼 여기는... 저쌤? 곤란하군 자꾸 이런식이면 곤란해 어? 이 목소리 저사람들은 곤란하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죠? <웃음> 정말 몰라서 묻는건가 짐작하는 바가 있을텐데 자네가 집행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일부러 놔준 닭이들 말일세 <웃음> 왜? 내가 알고 있다는 게안 믿겨지나? 모르면서 아는 척 떠보는 것 같아. 애당충말일세 유니온의 집행자가 자네뿐일 리 없지 않은가? 유니온은 범세계적인 조직일세. 보유한 위성능력자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지. 개중의 그 위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몇 명일 것 같나? 적어도 집행자 한둘이 감당할 수있는 아니라네. 아... 물론 걱정하신 말게 악마라 불리는 지평자는 자네 하나뿐이야 자네가 지평자의 얼굴 마감이라면 그들은 음지에서 수업들는 악마의 팔이 어떻게... 했죠? 내가 놓아준 사람들... 다들 어떻게... 또 뻔한 질문을 하는... 그렇다면 내 네, 알려주지. 전부 다. 원칙대로 처리. 자네가 최초로 놓아준 모병소련그 가장 최근에 놓아준 위법 능력까지 전 부활해. 있그 심정을 이해해도 그들 모두 가족이 있었지. 저마다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는 처형하고 누구는 살려주고 그런 식의 일처리는 기강을 무너뜨린다네 나아가서는 유니온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구하는 클로저가 되고 싶다고 자네의 그 소망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말했을걸세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온 자네에게 누군가를 구할 자격 따위 없다고 <웃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누가 이런 걸 나더러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거야? 웃기지마 헛짓거리하고 있어 당장 나와 누가 이런 걸 나한테 너 너는 당신의 몸 소중히 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다행히 골드나워를 놓치진 않았어요.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방금 연씨가 걸쳤던 방호복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 같아요. 이 방호복도 저수지씨가 만든 거죠. 정말이지 알면 할수록 놀랍네요. 이 차원의 해수를 차단해줄 뿐만 아니라 체내에 있는 나노로봇들의 활동까지 억누를 수 있다니. 이것도 그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기계왕의 파편과 장시간 접속한 영향일까요? 아마도요. 저도 저수지도 박사님이 들은 것 이상은 알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방금년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웃음> 흥, 차라리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방금년씨 정신이 드셨군요. 그러게요. 어찌어찌 살아는 있네요. 몸 안쪽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몇몇 장기에 손상이 가서 그래요 그래도 시간을 들여 치료한다면 완치될 수 있을 거예요 명줄 한번 즐기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나저나 잠시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날 데려와준 클로저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 네 그럼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야, 에리. 너 나한테 할말 없어? 뭘요? 쓰러진 당신을 데려와 준 거야? 그거라면야. 당연히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 내가 누구의 동생인지 이제는 알거 아니야. 오빠의 원수를 갚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댔으니까다 봤어. 꿈에서... 니네 물방울이 보여지더라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와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오빠를 놓아줬는지 그래요? 나중에 방울씨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시간을 들여서 좀 진득하게 말이에요 어쨌든 뭘 보셨는지 몰라도 전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라서요 야너 나한테 오해받았잖아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기도 했잖아 억울하지도 않아? 내갚아주고 싶지 않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댔다고 비난이라도 하란 말이야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그런걸요 뭐? 제 손을 더럽히지 않았을 뿐 당신 오빠는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제가 어중간하게 굴어서 죽은 거예요. 정말 막을 생각이었다면 확실하게 정했어야죠. 집행자를 관두고 그런 일을 사주한 원흉과 싸웠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몇번 살리려는 시도 좀 했다고 면제부가 될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건... <웃음> 결국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방금면 씨. 당신의 복수는 정당해요. 그러니 언제든 기회를 노리도록 하세요. 당신에게는 항상 제 등을 비워두고 있을게요. 다시 만나요. 행운을 빌게요. 어서오세요. 오셨군요, 에리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 쪽에서 상황을 체크하고 지시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지원 요청과 대피 유도만으로도 벅차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네요. 아니요. 덕분에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내신 거잖아요 솔직히 오염 이상의 안개가 거점에 들어왔을 때 저는 모두가 전멸하는 것까지 각오했었어요 만약 저수지가 방어복을 만들었어도 그 효과를 믿고 보급에 힘써주지 않으셨더라면 <웃음> 결국은 저수지씨로 귀결되네요 저수지씨는 반대로 에리씨 얘기만 하시고요 그나저나 교전기록을 보고 알았어요 에리씨와 반금연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죠? 아... 그래요, 에리씨의 뜻이 그렇다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해 당사자가 혐의를 부정하면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반금연씨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요. 고마워요, 부탁드릴게요. 임시 지부장님.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차할 경우 반금연씨의 일이 알려져도 그걸 무마할 정도로 대단한 공을 세우셨잖아요. A급 차원종, 플로프의 포획을요. 어서오세요. <웃음> 플로프는 계속 저 상태인가요? 의외네요. 자기를 가뒀다고 잔뜩 화낼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이상할 정도로 얌전하더라고요. 특별 구금실? 지금 플로프를 가둔 저 투명한 방 말인가요? 네. 한기남씨를 통해 벌처스에 주문한 오더메이드에요 원래는 센텀시티에 나타났던 다른 차원종을 포획하기 위해 마련한 물건이었죠 다른 차원종이라면 A급 차원종 서피드에요 파리왕이라는 군단장급 개체의 자식이죠 군단장급 개체 에너벨과 같군요 파리왕의 기계왕이라니 어쩌면 플루프가 모시는 군단장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과 동맹이라는 건 비슷한 세력권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플로프 당신의 군단장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대답할 기분이 아닌가 보네요 감금당해서 기분이 상한 걸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위험한 차원종이기도 하고 구금실 외에는 안개를 막을 수단이 없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는 걸요 덕분에 해저형 차원종들의 습격도 줄었잖아요 방호벽이 그들과 플로프의 연결도 차단시켜주는 거겠죠. 그러니 이 틈에 에너벨만 쓰러뜨린다면 이 경보는... 위상력 억제기예요. 거점 밖에서 해저형 차원종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플로프는 여기에... 구금실의 기능이 고장난 건가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에너벨. 애노벨. 에너벨이 빼앗아갔어. 날 버린 걸로도 모자라... 내 약한 친구들까지! 진, 진정하세요, 플로프. 벽을 주먹으로 치지 마시고요. 그래요. 제가 나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올게요. 그러니 진정하고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몰라. 더 필요 없어. 이젠 안 믿을 거야. 친구라도, 다른 누구라도. 과거와 다를 거예요. 지금의 유니온은요?